요시 자 4월달 중순인지 아니면은 이게 1월달인지 어 개마고원 같은 날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눈이 어, 어제 새벽부터 엄청 와가지고 지금 겁나 추운데 아 어, 밖에서 좀좀 어, 좀 보여드리려고 밖에서 촬영을 한번 시도를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해선, 뭐 FX로 이제 성공을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어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첫 번째는 바로 차트 공부입니다. 차트 공부.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차트 공부는 뭐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다뭐 운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조지표가 있어야 그나마 조금 내가 성공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차트의 움직임을 좀 공부를 하신, 어, 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 무질서처럼 보이는 이 차트에서는 어, 사실 이 엄청난 패턴 그리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 패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실 줄 아셔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차트를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읽고 말할 줄을 알아야 내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을 이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내가 성공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지표 없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보조 지표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레깅 인디케이터라고 부릅니다. 자이 레깅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 어, 이 차트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의 움직임이 이제 캔들 패턴을 이제 자주 보시잖아요. 캔들 패턴이 나온 후에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깅 인디케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RSI, MACD 어뭐 EMA 등다 이것이 현재 캔들 패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 스틱 이것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진 후에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레깅 인디케이터 즉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진입 시점이라든지 청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를 할때뭐 RSI 뭐30 위로 올라와 주면 아니면 뭐70 밑으로 내려와 주면 아니면 뭐 EMA 크로스가 나와주면 난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보통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진입 시점이 또 상당히 늦어집니다 EMA 크로스 오버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 내가 기술적 분석 즉 가격의 캔들스틱 패턴 이 패턴만 보고 진입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진입 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그러면 내 스타머스가 이제 커지겠죠. 진입 시점이 늦어지면서 리스크는 더 커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 없이 순수한 순수한 캔들스틱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깅 인디케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모든 것이 좀 느려지면서 내 분석의 기준점이 흐트러질 수 있는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두번째 내가 아는 방식대로 거래를 하자 입니다 자 여러가지 방식으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자이 포렉스 시장에선 아니면 뭐 해선이나 주식 다 똑같습니다 차트로 반영을 하는 차트로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거래를 하는 이 시장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입맛대로 거래를 하셔야지 꼭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식을 하시라고 어,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먹기 싫은 거 내가 잘 모르는 셋업인 거죠 이런 것들을 진입을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 강의를 할 때에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학생분들과 같이 이제 분석을 어, 해드리면서 그래서 이 셋업은 거래하기 괜찮은 셋업이다 이 셋업은 우리가 흔히 이제 거래하는 셋업이기 때문에 거래하기 괜찮다 아니면 이 셋업은 우리가 이제 거래하기 좀 까다로운 셋업이다 그래서 그냥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내가 이 차트를 분석을 하고 보았을 때잘 모르겠으면 다음 차트로 넘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대로 거래를 하셔야지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맥시멈 포텐셜이 더 커지는 거겠죠 굳이 꾸역꾸역 내가 잘 모르는 셋업들을 거래를 하시면 흔한 이 실수들이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잘하는 기법을 한 가지 기법을 찾으시고 이것을 이제 마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한 가지 최대 두 가지 기법을 마스터를 하셔야지 내가 성공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가지 기법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 방식대로 배우고 또이 사람 방식대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계속된다면은 내가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넘버 쓰리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산 수치입니다. 자 통산 수치를 상당히 짧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나에게 이제 맞는 방식을 찾고 나에게 맞는 기법을 찾았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흔히 겪는 실수가 이제 이 기법을 가지고 열개뭐 스무 개 거래를 이제 통산 수치를 내어서 거래 정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최소 이제 백개 정도의 거래를 가지고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또 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통산 이제 수치를 좀 내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은 거래 성공 확률이 예를 들어서 육십 라고 쳤을 때 여섯 개가 맞고 네 개가 틀린다는 말이죠 열개 거래를 했을 때자첫 번째에서 네 번째 거래까지 연속으로 하나 둘셋네 거래를 이제 망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이거에 뭐 맞지 않다 아니면 뭐 기법이 뭐 쓰레기다. 아니면은 다른 기법으로 뭐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금방 생각이 바뀌곤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으로 네 개의 거래를 쳤다고 해 가지고 바로 포기를 하나요 네 개의 거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법에 대한 통산 수치를 좀뭐 정확도라든지 이 통산 수치를 내려면은 어 그래도 최소 몇십 개뭐 삼십 개 사십 개 오십 개의 이제 거래를 좀해 보셔야지 어이 기법의 성공률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열개 가지고는 어~ 택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4개 틀렸는데 다음 12개 다음 6개 다음 12개가 맞고 그 다음 뭐 4개 8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산적으로 보았을 때는 20개 30개 거래를 했을 때 나는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더다 이러한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 4개 뭐 6개 연속으로 틀렸다 해가지고 이 기법을 바로 버리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남과 비교 뭐 내돈 걱정 안하는 것 약간 그런건데 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가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실증나게 듣는 소리죠 어, 얼마 가지고 거래하세요? 얼마 필요한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얼마 가지고 시작하나요?입니다 자 벌써 시작부터가 내 자금력에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어, 그런 돈 생각이 아닌 남 생각이죠 자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과 뭐 대결을 하는 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돈을 따야 아뭐 남이 돈을 잃어야 내가 돈을 따는 뭐 그런 구조긴 하지만은 우리 같은 뭐 개미 투자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남들과 붙어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이런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큰 기업들 큰 은행들죠 큰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거래하는 방향을 그냥 쫓아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트레이더들인지 옆 사람의 옆 사람 뭐 홍길동이랑 붙는 뭐 뭐옆 사람이랑 붙는 옆 사람이 돈을 잃어야 내가 따는 뭐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남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상상이에요. 자 남과 비교를 해버리면은 벌써부터 마음만 급해지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내가 만약에 천불 예를 들어서 뭐 백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할수 있다. 근데 뭐 남들은 뭐 얼마를 투자를 이제 보통 이제 하냐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라고 해요 열배 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벌써 백만원을 가지고 열0배열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열배 빠른 거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을 쫓아갈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마음만 급해지기 때문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해버리면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실패하면은 괜히 내 지갑만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엄청나게 타격만 큽니다 자 그래서 입금 후에 내 거래 또한 이제 잃을 수 없는 돈이죠 잃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정말 내가 이 시장에서 마라톤처럼 오래 살아나야 하는데 스프린트처럼 불씨는 금방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4개의 거래를 연속으로 줬을 때 나는 그만큼 열 배의 속도 즉더큰 라스로 내가 이제 거래를 하면 안되는 그런 라스 사이즈로 이제 거래를 해버리면은 네개의 거래를 연소로 졌을 때에는 어카운트가 그냥 아예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메일로 받는 뭐 질문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내 어카운트 사이즈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나는 이거밖에 벌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어뭐 100만원이 아닌 1억 있으면 나는 훨씬 더 좋은 트레이더가 될수 있을 텐데 자 이, 이것만큼 망상이 없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10%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1억, 10억을 들여도 10% 수익을 절대 못, 못 냅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마진콜 당하면 10억을 가지고 거래를 해도 마진콜 당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어카운트 사이즈가 아닌 내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바로 어,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이것만 이제 여러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트레이딩의 홀리그레일입니다 이 내가 기법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 진입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락사이즈로 진입을 해버리면 은 이만큼 IMAGINATION 이만큼의 퍼센테이지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와 대박인데 하고 큰마사이즈를 진입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이만큼의 라사이즈를 진입을 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벌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분석이 틀리다면 은 이만큼의 리스크만 둬가지고 내가 이만큼만 잃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 분석이 맞다면 당연히 이만큼을 벌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그래서 이제 뭐 올바른 생각은 어, 내가 거래 진입을 할때 나의 리스크는 뭐 이만큼이다 이만큼의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하겠다 내 분석이 틀린다면 내 리스크는 얼마인가 이것을 우선으로 두시고 항상 거래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드리는데 분명히 마진콜을 당할 겁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꼭 제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한 주도 정말 좋았는데요. 모든 분들도 이번 주 좋은 거래 하셨길 바라며 제 모든 강의는 이 하단 웹사이트 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